이거 오, 싸운다 어디지? 오, 저기다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싸움이야! 싸움이야! 싸움이야! 싸움 싸, 싸움. 싸움 싸움이야 그렇지! 잡고 그래 여기까지 남았으면은 이제 다들 어느정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두명 남았죠 그러면 여기사우던 애가 라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기정구입니다 현재 저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이제 PC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랑은 아무래도 PC버전과 조금 다르죠 어, 아무리 모바일을 PC로 플레이한다고 하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앱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앱플레이어로 플레이했을 때 얼마나 이제 PC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편하고 실제 모바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편한지 한번 플레이해보고 제가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총을 먹고자 바로, 바로 근처까지 저기 왔죠? 근데 저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이미 몇판 플레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AI가 좀 많이 적어요 AI 비율이 꽤 많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지금 플레이하는 거 보셔도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지금 데미지를 꽤 입힌 것 같은데 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꽤 이제 인공지능들의 지능이 꽤 좋아요 예, 플레이하다보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꽤 똑똑해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이 친구는 좀 멍청했죠 자 저기 숨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런거 필요없고 어디갔어 뭐야 어 어디 깜짝이야 어우 초탄 잘 박혔죠 아까 이쪽으로 도망치던데 아무리 매판 플레이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우. 조금 그래도 AI들이 남아있나 봅니다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음다 없어졌다고 못하겠네요 차마 괜찮습니다 이겼는데오할수할수 그렇지 깔끔하게 DP를 이용해서 자. 총기 반동이 게임 내에서 오오 저기다 오, 오. 소리 들렸어 소리 들렸어 저 있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뭐하니 야지 친구도 AI네 왜 이렇게 AI가 많이 걸리지 전판는안 걸렸는데 전판 제가 좀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하나 잡았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지금 계속 춤 소리 들리죠? 사람을 만나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져요 서로 서로 못 맞춰서 쟤 보이나? 대부분 이게 사람이지 AI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읍들이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안죽어? 어, 죽었다. <웃음> 되게 되게 이게 뭐, 판정이 이상한 건지, 게임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사람들이 안 죽더라고요. 진짜 뭐, 근거리에서 맞췄을 때는 굉장히 잘 죽는 편인데, 원거리 교전을 하면은 어, 진짜 너무 안 죽어. 어, 근데 템 어디 갔지? 제, 제 간다. 그렇지 쉽게 잡았고요 얘는 AI 아닌거 같은데 어 이동하는거 보니까 맞고 당황해서 언패물을 찾았어 하지만 어, 죽었다는거 결과로는 죽었다는거 그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아 아니다 일본인도 직장다니겠구나 음. 안녕 잘가려 안녕, 일본인. 안녕, 일본인. 오야스미, 어 뭐야? 차 저기 대져 있다. 오, 저기 용케 숨었나 보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주고, 이걸로 쏴야지. 이걸로 소리 막 들리죠. 아, 너왜 거기서 나와? 나 아까까지 거기 썼는데. 자, 지금 막 총소리, 차소리, 미니맵에 다 떠줍니다. 안녕. 안녕. 어, 얘는 사람이었어. 어. 방금 보셨죠? 하는 거 보셨죠? 얘는 사람이었어. 얘는 이거 100% 사람이었어. 어. 제가 스,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구분하기가 어, 슬슬 돼. 슬슬 이게 이게 사람 새끼인지 이거 그 인공지능인지 슬슬 구분이 돼요. 이제 플레이 좀 하다보니까 눈에 좀 보이는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직은 좀 모르겠어 어.. 다섯 명 남았구요 다섯 명 남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죠? 오케이 손쉽게 잡았구요 예스! 아까 그 친구 복수해줬어 <웃음> 나이스! 그 친구 복수 열심히 해줘버렸고 자 이제 남은건 네명뿐이네 이거 오, 싸운다 어디지? 오, 저기다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싸움이야! 싸움이야! 싸움이야! 싸움 싸, 싸움. 싸움. 싸움 싸움이야 그렇지, 잡고 솔직 여기까지 남았으면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두명남았죠 그러면 여기사우던 애가 라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야, 너 진짜 어딨어? 난너 찾을 수가 없어 친구야어디니난널 찾을 수가 없어 어,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 구나 1등! 16킬 1등! 자 이렇게 16킬 1등을 해버렸네요 자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저는 한두판 한 초보자가 아닙니다 봐봐 브룬즈 2야 어느정도 이제 레벨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제가 상대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1등을 해버렸네요 <웃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